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? 어, 엄청 잘 붙었는데요? 어 이거 새로 나온 거네요 챔피언이 가졌던 특성을 받는다는데 어, 이거 쓰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비병대 같은 거 주면 되는 거 아닌가? 더 어, 좋은 거 없나? 와 아니 이거 원래 골드 아니었나요? 실버로 쓰기엔 너무 좋은 거 같은데? 공복사잖아. 아 어? 어둠강림 나왔는데? 근데 이거 다음 턴에 쓰겠습니다. 지금 이성작이 너무 잘돼 있어서 비늘혐오자 같은 것도 괜찮으려나아 맞다. 근데 비염은 스웨인이 있어서 못 쓰겠다. 뒤로슬 만들어볼까? 아 불치고. 암살자도 재밌겠네요. 암살자나 기병대로 가봅시다 어 나왔다 렌가를 어, 넣고 암살자 켰습니다 어? 안되는데? 그러면 이거 크립이라서 적용 안된걸 수도 있으니까 어,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음 확실히 암살자 특성이 들어간 것같진 않네요 얘가 뒤로 안 뛰는 걸 보니까. 근데 그러면 그냥 활성화된 거랑 상관없이 어 그냥 제일 위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흡수하는 것 같네요. 음, 너무 무난하다. 아 이건 사거리 두칸쯤가네요 이거 우르프꾸러미를 먹읍시다. 암살 스웨인을 해볼까요? 아, 아 이거 암살자 바뀌었지. 아, 바본가? 어묵은 나 줍시다 음, 이런거 속삭임 속삭임이랑 신기루가 그나마 저증강체랑 같이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거 활성화가 안됐잖아 아 진짜 바본가? 속삭임 이렇게 넣으면 한번 확인해봅시다 65, 100인데 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오른다 어 그러면 어 상점 기준 제일 위에 있는 특성 어이 이 특성이 흡수되는 게 맞네요 아 이거 속박임이나 해야겠다 그럼 신기루 괜찮은 거 나오면 신기루 하고 오케이 파 완료 근데 이거 도장 넣으면 뭐 그래도 템 하나만 주겠지?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따 실험해 봅시다 넣어주고 아 역시 근데 도장이 부사되면 사기죠 이거 사석사기임 그대로 가고 8레벨 스웨인 넣고 끝냅시다 쓰러 갈게요 뭔가 제가 탭을 지금 막 넣어놓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유거든가아니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뭐탭 많이 복지하면 기분 좋으니까 씁시다 어... <웃음> 지로 복제도 그만하고 이제 스웨트 넣으면서 덱 완성해볼게요. 딱 이렇게 용이서 하나만 나이트 우리 아펠 이거 삼성 붙겠죠? 일단은 대천사의 거결 이거 뒤집개가 남으니까 갑옷을 빼서 기병대를 만들어 줍시다. 저한테 기병대를 주고, 앞에 또 삼성이니까 피바주고, 모목으로 방템 하나 만들게요. 이제 구력 가서 기병대나 포병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상징 넣으면 어둠장님 정수라는 템이 복사, 복사되는데, 약간 3일체 하위호환 같은 템입니다. 아 뭐야? 이거 이게요? <웃음> 아 둘이서 다잡는데요어 앞에 오아 뭐야? <웃음> 근데 진짜 이거 어둠강림내리고 포병이나 속삭이물리면더쓸것 같긴 하다 뭐 체력만 주는데 아 예. 그래도 낭만을 지킵시다 <웃음> 아니 여기 골배 한턴 늦었네요 용술사댁같은데 제가 이거 pb 많이는 안해봤는데 리신이 좀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보네요 아 리신 아 근데 네, 저도 엄청 쎕니다 주물력366음 육속사김 욕심나는데 아니 스웨인 이거 주물력 330이면 644 EPLAP네요 근데 구인수 두개를 주는게 효과가 좋을지 정수를 그냥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<웃음> 지로스라 나 더? 회복량은 생각보다 적네요 와, <웃음> 솜삼성? 아니 근데 p b 는 너무 삼성을 잘 쓰고 애들이 아... 아니, 여기 솜 쓰고 있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지 아니지 빨리 안 찾고 뭐했어 어, 미리 찾았으면 삼성도 맞고 얼마나 좋아 아니 스웨인 주무력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회복해 회복 나이스 아니 우리 아, 아펠한테 고인수 좀 주라는데요? 자꾸 고인수가 나오네 아 근데 이거 게인삼성을 보면 이길 수 있나? 형변 여기는 어 제가 거학이 없는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까 플롯 만났을 때는 이겼는데 아이들 피통 봐 <웃음> 그래도 지금 공격력 주물력 계속 복대되는중 아니 진짜 딜 뭐야 이거 오 아니 주물력주물력4 0구야 아니 저도 센데 이거 아 근데 소음 삼성을 만나면 스택 쌓기 전에 터질 것 같은데 아엎치고 싶었는데 지금 아 1등 플랜은 용삼성밖에 없겠네요 일단 한턴 버틴다 여기는 이기겠지 여기는 시오유 삼성을 보고 있네요. <웃음> 아 너도 살고 싶었구나. 지금 그냥 유닛 빼놨을 때 저도 돌릴게요. 네, 사이팬 어우 왜 이렇게 안 나와. 일단 보내줍니다. 나도 본다 삼성. <웃음> 아우 안 뜨네요 1등 플랜 실패 어... 아이고 아 살려만 줘 아니 서풍 자격까지 해? 아 터진다 터진다 3, 타 아우 우리 스웨이는 만화번까지 걸렸어 아 진짜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? 아이 친구 아주 가차 없구만 어우, 너무해